지난 3월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을 시작으로 출발한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주변면만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에 지난 29일 주변면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부서인 맞춤형 복지팀의 자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40명을 모집을 하였고 서비스 대상자 40가구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4월 9일에는 군수님을 모신 가운데 달고나 사업 추진 배경과 준비를 위한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체조 강사를 초빙하여주 1회 단위로 총 4회의 체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14일에는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강원대학교 김혜성 교수님을 모시고 자원봉사자 소형교육을 두시간 동안 이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인 5월 17일부터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인 1조의 달고나 봉사팀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을 하고 복지상담과 건강체조 서고 적고 칠한다는 뜻을 가진 서고 서비스 사업 등을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대식의 주인공인 달구나 봉사자 전원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참봉사자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자기계발의 영향을 발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와 노인상담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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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병우 대표 위원장과 지원금 민간위원장, 출창호 주변면 발전협의회 회장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많아가지고 뭐다 교육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바로 막오다만 내루면은 그냥 바로 실행이 가능하신 분들이 얘기다. 뭐인 것 같네요. 그래도 아까 이 영상에 보니까 뭐 그래 댄스 교육도 받고 예뭐 서양 교육 그래도 네 번씩이나 이렇게 받아서 이제 또 실력이 더예 확실하게 된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 가서라도 봉사 활동만은 내가 최고다 하는 분들이 여기 다 오신 것 같아요. 그것도 없는 돈 아껴가지고 쫓기까지 <웃음> 예참 예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작은 어 정성에 다들 감동 하거든요 큰일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 그 미탁 태풍 왔을 때 우리 국민 보고 다 하라 다들 쓰러졌을 건데 전국에서 다와해 주잖아요 큰일은 국가에 뭐, 뭐다 이렇게 모여서 해 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소외되고 작은 일에 서럽, 서럽고 작은 일에 어, 기가 꺾이는데 그런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여러분들이 그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와 건강서비스를 결합한 죽변면만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은 지난 3월 죽변면 맞춤 복지팀에서 자체 기획해 출발한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4월 한달 동안 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체조와 미술교육 자원봉사자론 등 소양 교육을 오해 실시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전문 교육을 마쳤습니다. 아, 우리가 어 여태까지 매십 년을 봉사를 해도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고 사실은 그냥 마음으로 열정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해 보니까 체계적인 교육과 또 예의 지켜야 할 예의와 또뭐 에티켓 같은 것다 교육을. 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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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잘할수 있도록, 어, 군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고, 면사무소에서 또 이런 자, 장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지금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율도 높고, 또, 보람도 있고, 그죠. 지금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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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 이제 여태까지 성긴 것처럼 그냥 이제 거짓 없이 그냥 다 하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마음을 주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해 보도록 노력하려고요 또한 교육을 모두 마친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 선서를 통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서. 응? 자원봉사자 일동은 본 사업의 올바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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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자원봉사팀의 활동으로 잠재적 복지 수요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봉사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사랑을 거스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겸손한 기딤돌이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명아명 서비스 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